안이좌 양삐릅니다. 이번 영상에서 먹어볼 제품은요. 어, 이번에는 음료입니다. 음료고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에 메가 MGC 커피에서 주스프링, 봄철맞이, 프루츠 주스 네종을 출시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한 종만 딱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마셔볼 제품은요. 바로 레드 오렌지 자몽주스입니다. 말 그대로 이제 어, 신맛 과일 중. 대표적인 것들 중에 뭐 귤, 오렌지, 레몬, 자몽, 라임 뭐 이런 종류의 과일들이 있죠 한번 제품에 구성을 보겠습니다 색깔은 약간 주황색에 오히려 좀더 가까운 그런 색깔이라 할수 있겠네요 뭐어 지금 보시면 어 얼음에 비해서 양이 좀 적어 보인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어 지금 촬영 장소인 저희 집까지 오는데 있어서 조금씩 좀 마셔봤습니다 사실 마셔봤는데 어 확실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다시 한번 마셔보면서 제가 느껴본 맛이 어떤 맛인지를 확실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<놀람> 전반적으로는 후연상 과일 특유의 어떤 약간의 신맛들과 과일이라는 어떤 달달한. 그런 느낌이 잘 들어가 있는데 어, 어느 과일의 맛이 가장 강한가 여쭤보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자몽의 맛이 훨씬 더 강하다고 느껴집니다. 자몽 특유의 그 상큼하면서도 달달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맛 자체가 많이 세지 않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께서도 그 신맛 자체를 잘못 드시는 분들에게도 땀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그럼 영상 마쳐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모두 빠이팅